낚시 컨텐츠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앵정은 본명 박희정으로 나이와 개인 사생활은 비공개예요 낚시하면 떠오르는 4,50대 아저씨가 아니라 쫙 달라붙는 옷으로 과감히 드러낸 몸매와 아이돌급 미모로 많은 남성팬들을 보유한 앵정은 현재 구독자 66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에요 그녀의 미모와 몸매 외에도 대구 출신인 그녀는 아주 귀에 착착 달라붙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대표적으로 오프닝인 오늘은이라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둥 사투리를 들으러 오는 구독자가 많다고 해요 오늘은 낚시계 아이돌 앵정을 알아보도록 해요 얼굴과 몸매가 아이돌 걸그룹 센터급이라는 앵정은 동안이지만 생긴 거와 다르게 실제 나이가 78년생 마 46살이라는 설도 있지만 40대 초반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3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만한데 78년생은 너무 간거 같아요 앵정은 초창기 영상 촬영을 남자친구가 해준다고 영상에서 직접 밝힌 적이 있으나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영상을 촬영해주는 사람이 남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생활 노출 자체를 꺼려하는 앵정이기에 아마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설이 많아요 그녀의 사생활이 베일이 가려져 있어서 그런지 앵정을 검색만 해도 유부녀 설이 많은데 여정녀라고 대부분 여자들은 그녀의 미드가 쳐졌다 애를 낳으면 누구나 미드가 커진다고 말하면서 유부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나 인스타그램에서 본인이 댓글로 미혼이라고 언급했어요 앵정의 컨텐츠는 낚시와 쿡방과 먹방 최근에는 시골살이 컨텐츠를 주로 하고 있는데 가끔 낚시 영상에서 한 마리밖에 낚지 못하거나 쿡방 영상에서 요리 중 실수를 하는데 그녀의 낚시와 요리 실력을 떠나서 많은 팬들은 낚시가 뭐가 중한디 요리를 보는 게 아니다 오늘은 이라는 사투리 들으러 왔다 등 댓글들을 다는데 낚시와 요리 실력을 떠나서 외모와 몸매가 인기의 비결이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만약 그녀가 쫄티와 스키니진을 입고 농사를 했어도 성공했을 것 같아요 앵정은 혼자 낚시 다녔을 때 20대부터 50대까지 많게는 하루에 10번도 더 번호를 따였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영상 찍어 주는 사람이 같이 다녀서 예전보다 덜하다고 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땀 냄새 푹푹 날것 같은 아재들이 낚시를 하는 곳에 아이돌 센터급 몸매의 처자가 나타나면 누구라도 눈길이 갈 만한 것 같아요. 앵정이라는 별명은 앵글 정 줄임말인 앵정이라고 하는데 앵정이 투덜거릴 때 사용하는. 앵글러정을 줄인 예명이라기도 해요. 앵정의 얼굴을 크게 알린 계기가 있는데 2019년 낚시꾼 모습이 아닌 하늘하늘한 몸매가 비치는 원피스를 입고 거제도 지역홍보 UCC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그녀의 미모와 몸매가 폭발한 나머지 큰 관심을 받았어요. 원피스 영상으로 지금의 앵정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요. 남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낚시계의 해성처럼 등장해서 미모의 낚시인으로 자리 잡은 앵정은 현재까지도 많은 남성들과 낚시매니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170cm 큰 키의 육감적인 몸매와 사기적인 베이비 페이스. 거기에 찰진 사투리까지 그녀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면 안 될까요?